안녕하세요 초롱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 초롱소장의 똑똑한 재테크에서는요. 어, 미등기 아파트 전세 때 실소유자 확인을 야무지게 해야 되는 계약 때 체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동아일보의고준성님의 실전투자라는 글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날씨도 화창하네요. <웃음> 한번 뉴스 점검해 볼까요? 어, 미등기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체크해야 할 것. 1번 실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 당연하죠. 2번 분양 대금 완납 여부. 이것도 당연해요. <웃음> 분양권에 포함된 권리관계. 4번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이렇게 돼있고요 어, 부산에 살던 주부 A씨가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서울에 아마 새 아파트에 살려고 집을 이제 찾았겠죠 어, 근데 새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 이전 고시가 안난 아파트예요그죠 어, 집은 다 지어졌지만 등기가 나오려면 몇 달이 보통 걸리거든요. 어, 그렇게 아직 미등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부동산에서는 어, 그런 경우에도 권리관계를 나름 이제 짚어놨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어, 빨리 계약을 하자라고 재촉을 하고 있고 근데 A씨는 어, 임, 어, 임차인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내 전세가 끝나고 나서 전세금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지 그게 걱정이 돼서 계약을 미뤘다고 하네요. 어, 이게 이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어, 보통 헬스장, 수영장, 사우나, 키즈룸, 북카페, 도서관 이런 커뮤니티 시설을 다 갖춘 데는 좀 드물죠. 그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이제 이 인기 있는 새 아파트에는 아까처럼 짚어봐야 될 그런 권리관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세나 월세를 얻을 때는 아직 그런 게 소유권 관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들어가다 보니. 과연 이걸 어떻게 챙겨야 되느냐 그런 걱정이 많다 하는 글이 여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미등기 상태 신축 아파트의 전세집을 얻을 때뭘 확인해야 되는가 아까 제일 앞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우선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분양계약서의 권리자가 실소유자인지, 지금 임대를 놓으려 하는 그 실소유자인지, 시공사 또는 시행사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해놨습니다. 시공사 혹은 시행사가 주인이라 하면, 예, 미분양난 물건이죠, 이거는. 그쵸? 근데 또 만약 분양, 분양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수분양자라 하거든요. 그런 수분양자가 분양권을 등기하기 전에 이렇게 팔았을 경우에, 전매를 했을 경우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잘못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한 계약이니까. 이걸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양 대금이 완납됐는지도 살펴봐야 된다고 라돼 있죠. 실제로 일부 수분양자 중에는 대금을 다 못내가지고 집을 팔라는 경우도 있겠죠. 분양 대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수분양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보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돈을 다안 냈는데 그러니까 이런 수분양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굉장히 위험이 다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돈을 안 내서 계약이 분양 계약이 해지돼 버리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아직 이전 고시가 안 나왔는데 등기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조합은 입주권 경우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럴 때는 분양권에 압류,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이제 제한사항을 붙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 꼼꼼히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일반 분양에 이런 압류나 처분금지, 처분금지, 뭐 가처분이 붙으려면, 이런 건 조합에 또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걸 붙일 수 있죠. 분양권도. 제가 이 부분을 몰라서 저희 법무사님한테 질문을 오늘 드렸었어요. 그 조합에 확인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즉 어, 분양권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권리관계가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분양권에 권리관계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제일 선순위 1순위가 되는 줄 알고. 어 그런데 나중에 이전고시가 나오고 난 이후에 득지득지득지 그냥 그 앞에 있던 그런 뭐 근저당 이라든지 이런게 올라 붙을 수가 있어요. 정리가 다 안된거는. 그런거를 그러니까 그런 한번 떼 보라는 얘기입니다. 조합은 거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그냥 분양권은 혹시 그 분양권에 대해서 뭐 압류나 이런게 들어와 있는지 조합에서 나이가 한번 확인해 보라 그런 뜻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절차를 당연히 마무리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선 변제권자의 지위를 갖추는 게 되죠 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나가게 돼도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죠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종합을 해보면 어 아직 이전 고시가 나와야 이제 정확하게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관계가 명시가 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나오기 전에 우리는 새 아파트에 먼저 잔금을 치고 세를 얻으려고 하니 어, 전세금으로 건너가는 그 돈이 어, 회사에 그러니까 분양 시공사 그 구자로 어, 집에 잔금으로 돈이 다 들어가야 소유권이 정확하게 나올 거고 그래야 내가 넣 전세권이 1순위가 될 거니까 그거를 잘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회사의 시공사 계좌로 잔금으로 들어가는지 그거 한번 챙겨 보시고 그건 끝까지 이렇게 쭉 따라다니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잔금치는 그 돈이 은행 계좌로 들어가는지를 그거 정도 챙겨 놓으시면 그리고 이제 어그 조합의 법무사 사무실에 이전 등기 서류를 다 제출했는지 그 정도 챙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런 내용이 이게 하나 올라와 있길래 어, 또 최근 입주 물량들이 많은 지역은 이렇게 아직 이전 곳이 안난 신축 아파트가 전세 나와 있는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어, 조금은 유의해 가지고 신경을 쓰라는 그런 뜻으로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이런날은 부부 두분이 손잡고 괜찮은 영화 한편 어떠신가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